그랜드 카니발 2006년식 WGT 구형 차량이고요. 이 차가 이제 오늘 수리하는 거는 언덕길에서 이 차가 섰답니다 이 섰다는 거는 이제 차가 악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갔죠. 이 차가 이제 아마 힘이 출력 부분에서 무지 딸렸을 건데요. 이거는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음, 지금 공기량이라든가 공전시 인내 미터링 밸브 d p 는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인젝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MDP 학습값이 상당히 편차를 보이고 있고 학습 횟수도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공기량과 가장 큰 문제는 공기량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젝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이제 공기량을 우선적으로 잡아주고 인젝터는 수리를 들어가고요 어, 이렇게 흡입공기는 음, 카본이 많이 누적돼 있을거고 그거는 이제 청소를 해서 이렇게 작업으로 오늘 진행을 할겁니다 음, 이제 스톨을 한번 때려 볼게요 지금 이제 스톨 상태는 너무 이제 맹신하면 안되고 실질적인거는 이제 주행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간접적으로 한, 한번 볼게요 지금 스톨을 때렸는데 엔진 회전수가 지금 1800이죠. 2000rpm을 못넘고 있어요. 그러니까뭐 당연히 힘은 딸릴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엔진 쪽에서 출력을 못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스톨 그 rpm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RP, 스톨 rpm이 뭐 많은데 차가 안나간다 그러면은 미션 문제일 수도 있고 어, 거의 뭐 대부분 미션 문제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 그 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엔진 쪽에서 나오는 힘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1821 최대 그리고 윗네미트랭 밸브 듀티는 지금 36% 연료 압력은 조금 괜찮다고 이상 없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28%니까 그리고 공기량 센서가 44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뭐 상당히 적죠. 뭐 반도 안 나오는 수치니까 음, 일단은 작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진의 출력이 안 나오는 거는 음, 이제 원인이 많아요. 지금처럼 뭐 공기가 저, 으,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 누설이나 막힘이라든가 아니면 터보 쪽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못 밀어준다든가 또 분사량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안 올라가는 경우.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흡입 공기량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이 그랜드 카니발에서 카니발이나 부형 카니발, 카니발2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은 이제 저기 부분이에요. 이제 흡입구 쪽. 흡입구 쪽에 그 찢어짐이 많거든요.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오래 되면서 이유액의 경화 노화로 인해서 이제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차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찢어져 있죠. 센서는 지금 이게 이제 에어플러 센서. 에어 플러스 센서라는 거는 에어 클리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 그, 들어가고 지나가는 공기량을 감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이제 찢어지면서 이제 새버리니까 정확한 공기량 감지가 될 수가 없죠. 이제 들어가는 공기량과 연료 분쇄량, 이거를 이제 요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연료를 팍 쏴주고 해야 되는데, 벌써 뭐 여기 공기량이 이제 틀려지니, 음, 안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 문제가 원인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근데 뭐 데이터상으로 지금 인젝터까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 그것까지 이제 같이 자, 해결을 해서 가장 음, 좋은 그 상태를 이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인젝터 그 압축가 스켓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번 인젝터가 고착이 돼서 이제 장비로 해서 이제 빼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떠세요? 크기가 틀리지 않나요? 이게 1번에서 네, 나온 동화샷인데요. 지금 보기, 보시기에도 좀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제 사이즈가 아닌 이종 제품의 그가스켓을좀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압축이 견디지는 못하고, 내부에 압축이 세니까, 당연히 인젝터가 고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수리 완료 후에 보면은 지금 EGR 밸브도 정상적으로 하면서 공기량 감소도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스톨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지금 공기량을 보게 되면은 지금 130이 가있죠. 지금 100이 넘게 정상적이라면은 스톨 시에 이제 공기량이 100을 넘어야 돼요 이제 수리 전과 후를 보면은 지금 수리 전에는 40 정도가 있었고 수리 후에는 지금 1 3제 공기량이 정상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 언덕길에서 쓴다든가 뭐 힘이 딸린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음, 지금 부하 시에 지금 부하가 없게 되니까 목표 주 연료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죠. 지금 4호 먼저 그 수리 전에는 7회가 있었고 지금 그만큼 이제 그 공기 흡입 공기량이라든가 인젝터를 수리를 함으로써 인젝터의 그 분사량 자체가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컴퓨터는 연료를 많이 분사를 해서 제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적은 연료량으로도 이제 바런스가 맞으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